영둥둥파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은 리플 사람들이랑 클라이밍을 하러 갈 예정이에요 유진누나, 주준누나 정훈이형 이렇게 넷이서 클라이밍을 하러 갈건데 리플 사람들은 따로 놀면 어떻게 노는지 브이로그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진누나가 클라이밍을 좋아한다고 해서 한번 놀아주러 가야겠어요 예. 아저 버스 타야되는데 헤이 헤이 유진누나 아 어, 뭐야! 언제 왔어? 나안 버릴 때는 아 그러네? 귀여워 클라이밍 몇번 해봤어? 다섯 번아 어, 많이 했다 나 완전 처음 진짜? 내가 알려줄게 아니 근데 뭐 안전빵 이런 것도 없이 하던데? 응.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야? 어. 아 그래? 어. 아, 뭐 할만하지 아니 왜냐면 힘이 안 되면 어떡해? 에이 아, 나도 하는데 아 물론, 아니, 물론 난 되지만 오케이. 이제 정훈이 형 같은 아 그럼 멸치들? <웃음> 그런 분들이 이제 걱정인거지 아, 네, 네, 네, 네. 아 근데 진짜 쉬워 아 그래? 아, 약간 퀴즈 푸는 느낌? 아길 찾아야 돼서? 아, 아 맞네 일단 다른 사람들 오면 또 봅시다 네 안녕 Hello 앞머리 자랐네? 응 네. 병원 잘랐네? 네. 어때요? 앞머리 자른 거 어때요? 귀여움 아, 정오, 정오, 정오. 근데 앞머리 자른 썰이 있대요 네, 여기 네. 여드름이 났어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가렸라 어, 어. <웃음> 클라이밍이 좀 귀찮을 것 같은데 클라밍두분다 초보시잖아요. 초처 어, 근데 우리가 또 본능적으로 타는 걸잘 타. 잘 타요 형. 뭘잘 아, 타. 잘 타? 잘 타지. 뭐 우리... 이것저것 잘 타요. 리듬도 우리... 잘 타고. <웃음> 그것도잘 네. 타고. 어 우리 이거 하고 밥 먹고 오락실도 가면 안 돼? 그냥 다 가. 근데 형 집이 멀어서. 아, 가고 그러네. 싶은데. 아 그러네. 내 간호금을 해. 아. 있지. 일단, 일단... 상황 보자 보자. 오케이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영준이다 영준이. 영준이. 한국이다 <웃음> 셀러블루고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이죠? 와와 안녕하세요 이렇하얀옷 입고 온건누구도 끝날 때 더럽게 가겠다 <웃음> 아 아니, 더럽히겠다는 뜻야 아. <웃음> 누나는 클라이밍 해봤어요? 나 예전에 몇번 했었어. 어, 누나들은 왜다 해봐? 그러니까. 우리만 그래. 우리만 맨날 처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술 먹다가 그서 그래. 술 먹다가 술 먹고서 그래. 맞는데. <웃음> 맞아. 오늘은 술 먹지 맙시다. 오, 되게 크다. 어, 잠깐만 이렇게 관객들이 있는 거야? 음. 그럼 미안해. 야, 아니, 아니에요. 아니, 어쩔 수없어 아니 <웃음> 여러분. <웃음> 저희 저희 클라이밍. <웃음> 코로나 지금 2차 백신 14일 지난 사람들끼리만 모일 수 있어서 아니 근데 나 맞았어 내, 야, 내가 너보다 빨리 맞어 그니까 본인 명의 폰이 아니어서 인증이 어려워졌나봐요 <웃음> 그래서 오늘 클라이밍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안녕 <웃음>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방이랑 묶고 들어가는 방아 신고 들어가지 응. 발냄새하니까 맞아 응. 인하질 너 응. 응. 나는 발가락 냄새 그 사이사이 다 맡아보고 싶어 네 대박 어? <웃음> <웃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너무... 나 달콤 연유 라떼를 따뜻하게 먹을래, 저도. 그래. 맛이스에서 아샤츄 아 샤츄가 <웃음> 됐네? 어나 아샤츄 아, 나도. <웃음> 두샤츄가? 아투샤츄? 아, 레깅스랑 이거 더볼까 아, 레깅스 바지, <목소리도> 바지 입고 왔거든. 아, 어, 오늘 정이 레깅스 봤어. 정말! 나는 이거야. 아, 뭐야? 진짜 운동복으로 챙겨어너무 뭐야? 나, 나도 진짜 지금 차릴거고 왔어요. 아니 어. 너는 혼자 지금.. 로오카티형기게 <웃음> <웃음> 아, <되게> 좋아요 진짜. 그런 <웃음> 거 아니 누가 보면 저약한줄 알겠어. 아 그니까. 어. 클라이밍을 왔다는 아, 것도 이은 채. 이 무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 그쵸. 클라이밍이면 핑계로.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내가 이걸 펼칠 거야. 그럼 순서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거야. 아 오케이. 어? 근데 그냥 역, 몇 개씩 계속해도 돼. 나 준비 시작. 입술. 선글라스. 나무. 아아아 어? 나 없는, 난.. 아 진단한 시스템 뭐 아니 말인가? 말이야? 뭐야 와빼 j u d g 말. 이거고양이 Social чelf 다 r e d p o e t 아 c 나아 이걸로.. 아 저... 어, 어. <웃음> 아 원래 원래 안못는데이걸로 아, 아. 연필, 몽땅연필 자동차. 야 진짜 나개이 어, 나왔다. 아, 살려주요그러아 야. 야. 이거야. 아, 아니, 아니 야. 리가 없어. 없어. 진짜 진짜 없어. 그냥. 아, 그냥 없어. 진짜. 진짜 없어. 나 없어. 안네 있네, 있네. 없는데? 아, 정지 표시 일단 우리가 스피드게 블리츠를 한번 하자 전뭐 카메라 켰다 그렇게 세 때려 그러지 않아요 그거. 아! 진 개쎄! 아. 저희 보드게임을 끝내고 네. 식사를 하러 갑니다 아. 이런 식사! <웃음> 오늘은 술집을 가지만 술을 먹지 않아요 지금 나쁜 음, 사람들이 좀 있어서 누구 아파요? 누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누가요? 이거 끊고 먹을 거잖아요 진짜 개노잼김영국 맞아 맞아 개노잼이네 나약 <목소리도세> 먹어서 안 돼. 근데 당신 약안 챙겨왔잖아요. 아 잠깐만. 뭐야? 그때 나약 먹었을 때 마셨잖아 나. 아니, 니런데약안 아니, 아니. 챙겨왔잖아. 너약 가져왔어? 내가 약사 쌤한테 여쭤봤어. 혹시 어. 아니, 술 먹어야 될 일이 있으면 약을 안 먹어야 되냐? 어. 응. 아, 어차피 술 먹으면은 지금까지 먹은 약 초기화되고 간만 진짜 상하니까 환자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면 된다는 거. 아 그러니까 무슨 무섭... 가서 한번 분위기 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봤을 때 분명 마시거든. 아, 영중이 몸은 그냥 곱창남 <웃음> 저녁이 곱창? 야, 야, 하트, 하트, 하트 여러분, 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야, 오오오 저는 술을 안 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짠 한번 합시다 네, 짠한번 네. 배고팠어요, 유준이가 와. 아, 아, 그거 바뀐 게, 그거 바뀐 거, 거 아니야? 내 상황에 바뀐 거 아니야? 아, 아주 사이가 좋아요,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있 <웃음> <있잖아>. 네, <웃음>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취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집 가서 마무리 멘탈이 귀찮아. <웃음> 아, 마지막 싸나고 <짠> 끝낼까요? <웃음> 네? 자, 우리들의 <웃음> 과거를 위하여 무과위, <웃음> <우가위. 웃음> 오르과위. <오루가위. 웃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학교 돌아가는 속 쓸데없는 소리 이제는 보내주자고, 징글징글했던 노래 반복도, 이별도 이제는...